권력, 재물 등을 상징한다. 곰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꿈. 곰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면에서 운세가 호전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곰을 보거나 곰과 노는 꿈. 곰을 보거나 곰과 노는 꿈은 큰 부자나 권력자와 교류하게 되거나 태몽이다. 태몽이라면 부자가 되거나 큰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될 아기를 낳는다. 곰을 죽여 쓸개를 가지는 꿈. 곰을 죽여 쓸개를 가지는 꿈은 하는 일이 대성공을 거둘 것을 암시한다. 시험이 있으면 합격한다. 또는 큰 조직의 이권을 차지하거나 커다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곰을 죽여 웅담을 얻는 꿈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세인의 주목거리와 흥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성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곰을 죽이거나 위에 올라타는 꿈 곰을 죽이거나 위에 올라타는 꿈을 꾸게 되면 소속된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지도자가 된다. 죽인 곰에서 웅담을 얻으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큰 재물을 얻게 된다. 곰을 타고 길을 다니는 꿈 정당의 당수나 공공기관의 지도자가 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일에 부딪히게 되고 그 일에 빠져들게 된다. 곰의 공격을 받는 꿈 곰의 공격을 받는 꿈은 곰으로 동일시되는 인물에게 가지는 부담을 의미한다. 즉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간섭이나 보호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다. 또는 대항하기에는 힘이 세게 느껴지는 권력자나 세력,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곰의 대변에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꿈.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생산이나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거나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곰이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외출, 출장, 여행을 했다가 중도에 사고가 난다. 교통, 비행사고 등이 발생한다. 곰이 나도는 꿈. 건강면에서 뭔가 돌발적인 상처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 곰이 나무 위에서 이쪽저쪽 나무로 옮겨 다니는 꿈. 주거지나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 사업관계로 분주해진다. 곰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꿈 곰이 나무를 기어오르는 꿈은 자신이나 가족 중한 사람이 승진하거나 출세한다. 즉 어떤 조직의 최상층에 진출하거나 권력의 핵심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곰이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짐 곰이 때를 지어서 집안으로 들어온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곰이 새끼 낳는 꿈 구인과 세댁은 훌륭한 자식을 낳고 사업 발전이나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암시. 곰이 예쁜 새끼를 낳는 꿈.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사업 발전, 신상품 개발, 무역 수출 등이 있다. 곰이 자기 집 안을 어슬렁거리는 꿈. 꿈은 심리학에서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꿈의 상징 의미 또한 어머니, 모성, 어머니의 간섭과 압력을 나타내며 임신, 남녀를 불문하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인물을 상징한다. 또한 곰은 재물, 권세, 큰일, 단체, 조직을 상징하기도 한다. 곰이 자기 집 안을 어슬렁거리는 꿈에서 어슬렁거리며 다른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집은 꿈을 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어머니의 압력이나 지배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곰이 자신을 공격하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곰이 자신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꿈 윗사람이나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을 암시 곰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정신적으로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거나 불안하여 독립하지 못하는 꿈. 꿈의 공에 변해서 금이나 은이 나왔어요. 본과 재물이 들어올 것은 암시하며 생산이나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 새끼곰을 구해내는 꿈. 꿈 속에서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가 새끼곰을 구해냈다면 이 꿈은 아들을 임신하여 순산을 한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행운의 태몽이다 사자 호랑이 곰 등의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꿈.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한 이익을 위해 결투를 벌이게 된다. 소송, 싸움 등을 하게 된다. 새끼곰과 장난치는 꿈. 미혼 여성이 꾸면 결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반영한 꿈. 기혼 여성은 태몽이거나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의미한다. 수십 마리의 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면 톡톡히 한 몫을 챙기게 된다. 재물, 횡지소가 있다. 살가마니 위에 곰 여러 마리가 올라앉아 있는 꿈. 한해 동안 농사가 잘 되어 많은 수확을 하게 되며 집안에 많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됨. 살섬 위에 곰들이 앉아 있는 꿈. 한해 동안 지은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하게 된다. 집안에 재물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영세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상하게 된다. 업찬에서 곰 울음소리가 들린 꿈. 우편, 소식 등이 있으며. 평소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하지 않던 곳에서 행운을 맞아 작은 재물과 이익이 있음. 어떤 사람으로부터 팬더곰 한 마리를 선물 받는 꿈. 노총각이나 수총각은 아닌 밤중에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게 되고 킹크빛 결혼의 단꿈을 꾼다. 결혼, 사랑과 행복, 결합, 재물, 행제, 행운 등이 있다. 오미 팬더곰에게 대나무순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선물을 받고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한다. 죽은 곰의 쓸개를 구하는 꿈. 일이 잘 추진되어 세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집마당에 탱크만한 곰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꿈. 부동산, 주택, 아파트를 사두면 대기라고 건축과 개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펜더곰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확실한 태몽이다. 펜더곰 새끼들끼리 재롱스런 짓을 하는 꿈.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상품을 받는다. 야유회, 마당놀이, 춤 등의 즐거움을 갖는다. 팬더곰 여러 마리가 대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꿈 집안이 화평하고 내조의 힘으로 부자가 된다. 협동심, 공동체 등 조화와 질서가 생긴다. 팬더곰을 타고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부기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팬더곰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입신양명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자격취득, 성공 등의 눈과 서광이 비친다. 팬더곰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 행제, 기쁨이 생긴다. 팬더곰이 발을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이 속시원하게 풀린다. 재물, 물품, 행제가 생긴다. 푸른 대나무 밭에서 팬더곰한 쌍이 놀고 있는 꿈. 선남선녀가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달콤한 사랑의 얘기꽃을 키우게 된다. 꿈꿈의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